때라든지 실력도 갖췄고 그러니까 다 갖춰진 것 같은 남자야 맞아요. 어 뭔가 밍숭밍숭해 여자가, 밍숭밍숭하고 애매하게 뭔가 가늘고 길게 가는 거야 뭐야? 이의자가좀 센데 궁합으로 보자고 들면 은 진짜 연애를 한다고? 좋아하는 감정이 없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감정보다도 안녕하세요 연하 신당 연예 애기씨입니다 중합을좀 가져왔어요 음. 부부라고? 사기는... 사귄다고? 오빠가 아니고? 음... 사기...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? 응 사귄다고? 사귄다고? 근데 내가 둘다 봤을 었 때는 이름을 얘기하면 딱 아는 사람들인가 봐 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 게더 많고 자리를 잡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남자를 봤었을 때는 조금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 여자는 끼가 다분해서 재주가 많은 사람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야, 여자는 똑똑하고 비상하다고 해야 되나? 고생은 조금 했다고는 하는데 계속 자수성가하는 느낌 있잖아 내가 노력해서 뭔가 찍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찍고 올라가고 이런 여자라면 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오랫으로 얘기하면 뭔가 잘 기도해주시는 사람이 있는 건지 문대라든지 실력도 갖췄고 뭐 잘생겼어? 비주얼 괜찮아? 네. 잘생겼 생각... 그러니까 다 갖춰진 것 같은 남자야. 맞 어, 여자는 뭔가 승질이 급할 것 같기도 하고 남자도 급할 것 같기는 하는데 내가 급한 부분에서만 급한 것 같이 보여. 여자가 끌고 가야 돼. 남자도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듣고선 가야 되는 게 있지. 궁합으로 보자고 들면 은 아, 솔직히 여자가 좀 센데 남자가 잡아야 돼. 남자가 안달이 나야 되고 잡아야 돼.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많이 울것 같고 자기가 자기를 가두면서 사는데도 왜 나한테만 이래라던지 이런 말을 좀할것 같은 사람이야 약간 자존감이 좀... 응 바닥이지 음. 면좀어요 나는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바쁠 수 있겠다라고 음. 더 많이 보여지는데 음. 여자가 더 바쁠 수 있어 그리고 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뭔가 밍숭맹숭해 여자가 어, 맞아요 어, 얘가 좀약 그렇다 이분이 음. 조금. 엄청난 대접 응. 같은 거 어, 그러니까 뭔가 밍숭밍숭하고 애매하게 뭔가 가늘고 길게 가는 거야 뭐 잊혀질만 하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 같아 근데 속 안으로 들어가면 은 사람 폭이 없는 건지 상처가 많아서 떠미는 건지 될 듯? 될 듯? 안될 듯? 막 이런 게더 있지 이 남자 잘 만났다 이런 얘기 듣겠네 그럼 음. 여자는 억울하겠지 그럼 진짜 연애를 한다고? 중합으로 봤을 때는 있잖아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 푸릇푸릇하자 아, 정말 사랑한다 모르겠는데요 그럴 친구 아니냐고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요 좋아하는 감정보다도 비즈니스 감계 같은 느낌이 더 뜨는 거 뭐냐고 나거리진 않잖아요 지 근데 그동안 결혼 안 했을까요? 진짜로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? 이 남자는? 네, 네. 알고 있는 상황은 안 했어요 남자는 뭐 일하고 뭐하고 때문에 못 했을 것 같고 여자는 다 놓친 것 같고 누군지 말씀드릴게배우 응. 이서진이랑 그리고 여자분정유미에요 안상인 거 같다 했잖아요. 사실 재미로 보는 궁합이었거든 연인이 아니라고 했잖아. 근데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음. 미국에서 두 분이 같이 농구 경기를 봤대요 음. 볼 수도 있지 이 둘이 사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가족 같다니까 는뭐불라 친구 같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친구로서 되게 잘 맞나? 잘 맞는 거지 저. 좀 감정이 나중에는 좀 생길 수도 있을까요? 근데 이둘 사주를 보면 너무 편안해서 설레는 게 없어 감정이라는 게 설레어야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는 거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나는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잘 모르겠어 결혼을 어, 보 평생 안 할까요? 못할것 같아 연애만 할것 같아 못 하는 거에 안 하는 거예요? 안 하는 거 <웃음> 같아 아쉬울 게 없는 것도 있지만 가정사... 가... 음... 그래 그럼 여자보면 여자분은... 나이가 더 많아서 갈것 같은데 더 많이 먹어서 마흔다섯이라든지 여섯이라든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간다든지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건 뻥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여자분만 자꾸 일본이 생각나 왜 그래? 서이네잘 응, 되겠죠? 응잘돼이 남자는 있잖아 자기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가 대표가 돼가지고 어어 그걸 해도 잘할 것 같아